82 한국어 공부 식당 에서 1, 82 한국어 공부 식당 에서 1, 1 자리, 1 자리 어서, 오 세요, 몇 명이 세요, 어서 오세요. 몇 명이세요? 세 명이요. 자리 있어요? 세 명이요. 자리 있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창가 자리로 주세요. 창가 자리로 주세요. 이 예약 이 예약 어서오세요. 예약하셨어요? 어서오세요.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죄송하지만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3 금연석 3. 금연석 금연석, 흡연석 어느 자리로 하시겠어요? 금연석, 흡연석 어느 자리로 하시겠어요? 흡연석으로 해주세요. 흡연석으로 해주세요. 야! 죽고 싶어? 담배 끊었잖아. 야! 죽고 싶어? 담배 끊었잖아. 아, 맞다. 그렇지. 아, 맞다. 그렇지.